ISTJ와 ENFP 유형의 표현 방식은 극과 극입니다. ENFP 유형은 본인이 느낀 모든 것을 날것 그대로 표현합니다. 반면 ISTJ는 본인이 느낀 것을 머릿속으로 정배열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공유합니다. ENFP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총동원해 애인에게 애정 표현합니다. ISTJ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애인에게만 할수 있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. 이렇게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극과 극 유형은 오해도 많이 생기고 싸움도 잦습니다 따라서 서로 너무 다른 만큼 다르다는 걸 처음부터 명확히 인정하고 맞춰갈수록 좋습니다 ISTJ는 ENFP의 애정표현 방식을 최대 50%까지만 모방해도 상대가 만족할 것입니다 ENFP는 머릿속 생각들을 최대 50% 정도로 정리해서 ISTJ에게 알려주면 이해도가 더 상승할 것입니다 <목소리> Hashi Mayan, Secret Yeung San, Bonin Doong Fan Yeung San, Vlog, ASMR Doong,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d n a d a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i'd Hajuse y o